방입니다. 응용하세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오후 6시는 방부방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부방야 6시로 옮겼대. 그것도 수요일 목요일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십시오. 지금 옥스윙 4가 시작이 돼서 진정한 옥골프의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있는 비스포크 데님.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장갑 빅토리 쥐. 지금 장갑 말고도 엄청난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건 절대 나이키 에어맥스 97. 그리고 저는 클럽은 온오프 클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 지난 시간하고 연관성이 있네. 오르막 경사에서 겁나게 잘칠수 있는 방법. 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내리막을 칠때 내리막은 아, 일단은 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스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번쩍 드는 느낌에서 딱 끊어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오르막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오르막이니까 왼발에서 높은 상황. 그랬더니 180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럼 백스윙 큰 느낌, 작은 느낌. 어, 완전 작은 느낌. 팔로우는 긴 느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절대로 중심을 빼앗겨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리막일 때는 치면서 오, 이쪽으로 쏟아지는 거. 그 다음에 오르막일 때는 오, 치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빼앗기는 거. 이런 거거든요. 경사 쪽에 아무래도 좀 몸이 쏠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 아, 오늘 방보방이 나한테 할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내리막에서 끊어치기였으면, 이오르막에는 느려치기, 좀더 길게 치는 연습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그것은 바로 정답이었더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오르막 경사로 가면,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샷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빈스윙을 해보세요. 공을 앞에다 두고, 내가 빈스윙을 했을 때 바닥을 반드시 건드려야 돼. 건드렸는데, 딱 건드려보니까, 왼발 쪽에 찍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럼 그 위에 치다 공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렇게 돼있다고 해서 안되는 백스윙 꾸역 꾸역 하려다 보면 스윙 다만 가져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당연하고 팔로우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되는 게 당연하죠 왜 이렇게 되는 스윙이 이렇게 됐으니까 백스윙은 작아지고 팔로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딱 발은 들어져 있는 상태죠 백스윙은 작죠 작은 상태에서 팔로우를 쭉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 크기가 좌우가 180도라는 가정하에 아래쪽이 작아졌기 때문에 왼쪽은 커야 돼요. 그런데 스윙을 보통 오르막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작게 하고 딱 끊어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쏠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도 막확 잡아당겨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다+ 다시 봅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전 지금 평지지만 어, 오르막이라고 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작게 그리고. 이렇게 짧게, 짧게 치니까 자꾸 타핑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쭉늘려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백스윙 작게 했지만 여기에서 쭉 여기에서 쭉 여기에서 쭉, 여기서, 쭉.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지를 똑바로 칠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이 생긴다니까요 타겟 지향성도 생기고 다시 오르막일 때는 우리 스윙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볼때 내리막 이면 요 모양이 조금 백스윙커안커커 커? 커. 팔로우 차커 자고 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오르막일 때는 백스윙 커안커 커? 작아 그 다음에 팔로우 커안커커 이런식으로 계산 꼭 하셔야 된다 아셨죠 다시 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가고 쭉 해서 버틸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르막에는 최대한 느려서 팔로우를 늘린다. 그래서 느려치기, 그다음 내리막에서는 딱 작게 해서 끊어치기. 이 점만 이해하시면요. 하이고 오르막 내리막 완전히 쉬워집니다. 이거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어서 제가 영상 만들어 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방법에 대해서 막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내리막이면 얘는 당연히 큰 느낌이고 얘는 작은 느낌이고 오르막이면 작은 느낌이고 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꼭그 스윙을 하려고 해야 중심을 이렇게 안 뺏기거나 오오오 안 쏟아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꼭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꼭꼭 꼭꼭 약속하십시오. 방호방이었습니다.